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결정고입니다 드디어 포켓몬고가 한국에 출시되었습니다. 작년 7월에 전세계에서 즐길 수 있었던 포켓몬고가 드디어 한국에 출시되었습니다. 작년 7월에 전세계에서 발매가 되었지만 한국은 지도반출 등의 이유로 발매가 되지 못하였죠. 하지만 그 와중에 기회 땅 속초에서만 포켓몬고가 되는 등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정식 출시! 바로 지금 포켓몬고를 다운받으시면 당장 밖으로 나가 많은 포켓몬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저도 일어나자마자 한시간 가량 밖을 돌아다녔는데요. 몇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무작정 걷다보시면 근처에 랜덤하게 포켓몬이 뜨게 됩니다. 이를 터치하신 뒤에 잡으면 되는데 꾹 누르신뒤에 던지면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포켓스탑!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푸른색 기둥들이 보이는데 이는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정된 장소들입니다. 장소에 가셔서 포켓스탑을 클릭 하신 후 드래그를 하여 돌려보시면 아이템을 줍니다. 이 포켓스탑은 5분마다 재충전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포켓몬의 꽃 체육관 전투도 빼놓을 수 없죠. 말 그대로 근처에 가서 매치를 신청한 비해 체육관을 듣고 싸움을 벌이는데요. 제 주인은 벌써 망년용 등등이 다 점거해버린 상태입니다. 자 그럼 저는 이만 포켓몬을 잡으러 떠나볼.. 어?